안녕하세요. 꿈해몽TV입니다. 오늘은 보리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리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쌀이나 보리가 가득 찬 꿈. 귀에 쌀이나 보리가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목돈이 들어올 길몽으로 가정이나 사업상 풍요와 번영을 의미한다. 귀 속에 쌀이나 보리 등이 들어간 꿈. 귀 속에 다른 이물질이 아닌 쌀이나 보리 등의 곡식이 들어간 꿈은 곡식 자체가 재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귀 속에 곡식이 들어갔다면 재물이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그 외에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넓은 곳에 쌀과 보리를 뿌리는 꿈. 노력한 만큼 많은 소득이 생김. 대통령께 보리밥을 진상하는 꿈. 즉 무수행상 자신의 능력 또는 실력이 부족함을 뜻한다. 변화보리농사가 풍년이 드는 꿈. 재물이 생기고 몸이 편안해진다. 겨타작을 하는 꿈. 많은 일거리로 천리기를 단숨에 오락가락한다. 보리 이삭이 핀 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한계에 이른다. 보리타작을 하는 꿈. 많은 일거리로 천리기를 단숨에 오락가락 한다. 보리가 누렇게 익은 들판의 노을이 붉게 물들은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아 충동구매력을 부추기고 소비심리를 자극한다. 보리나 벼이삭이 나와있는 꿈. 새로운 사업을 하여 생각지 않았던 복을 얻음. 보리나 쌀등 곡식에 관한 꿈. 건강증진과 정력 향상을 의미하며 수억이 늘고 재산이 늘어나는 등 대체적으로 온수가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운을 깃든 꿈이다. 보리밥을 먹는 꿈 입학시험, 취 식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아파트 추첨에서 떨어진다. 보리밥이나 누런 작곡밥을 짓는 꿈 보리밥이나 누런 작곡밥을 짓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보리밭에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옛말에 의하면 꿈에 보리꽃이 피면 한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되고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긴다고 한다. 그렇듯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다. 작품 창작, 상품 개발, 무기 영화, 지리 탐구 등이 있다.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꿈 생산, 농업,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본다. 행재 재물, 돈, 물품 등의 재복과 식복이 생긴다. 보리살을 트럭에 가득 싣는 꿈 자신의 생산품을 개발하여 외국 시장에 수출하겠다. 국내 외인과 상거래가 있거나 반출 반입으로 분주다사하다. 보리살이 자루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들어온다. 보리에 관한 꿈. 보리는 건강에 관한 문제를 나타낸다. 마른 보리를 보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건강 진단을 받아 보는 게 좋다. 사람들이 보리밭을 매는 것을 보는 꿈. 원고정리 또는 교정작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쌀겨와 보리가루가 섞여 있는 꿈. 집안이 단란하고 화목해지는 길몽이다 쌀과 보리를 넓은 지역에 뿌리는 꿈.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어 큰 돈이 들어오게 된다. 쌀과 보리에 누워 있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꿈. 여러가지 이로움과 재물이 풍족해지는 기쁨이 생긴다. 쌀과 보리가 나란히 쌓았거나 펼쳐져 있는 꿈도 비슷한 길몽이다 쌀을 씻어서 밥을 짓는 꿈.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어 이득이 있을 꿈이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씻는 꿈. 집안에 화사한 변화가 오고 많은 기빈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게 된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 일이 분주다사하게 된다. 변동, 작업, 잔치, 준비 등이 있다. 임금에게 보리밥을 진상하는 꿈. 임금에게 보리밥을 진상하는 꿈을 꾸게 되면 맡고 있는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함을 암시한다. 작곡밥이나 보리밥을 먹는 꿈. 시험응모사업 등에서 실패하게 될 암시이며 현재 힘든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일이 성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꾸어지는 꿈이다. 우리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